안녕하세요. 연어신당 연예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정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가 좋아서 갖고 오는 아이템이에요. 응. 아, 왜, 왜. 네. <웃음> 왜, 동자님이 오셨나요? <웃음> 오늘, 오늘 컨셉 동자 맞으신. 자꾸 동자라고 는데 동자는 치마를 안 입어요. 아, 그럼 뭐지? 동경해요. 네, 네, 진짜. <웃음> 알겠어요. 독가, 독가 동예이 오, 아, 응. 어, 오늘은 제가 좋아서 갖고 온 아이템. 저는 옛날부터 이제 혼성조 막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음, 혼성 음. 오늘 음. 그룹이 카드라는 그룹 아세요? 네. 선생 아세요? 몰라요? <웃음> <왜> <웃음> 연기 연기 시키지 마라 연기. 응.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어아 아신다고 하신. 어 알아요. I O. 나는 언니가 말해서 알지. 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웃음> <웃음> 나도 이거를, 그니까 러 옛날부터 이 혼성그룹은. 맞아. 말이 맞아 맞아. 음. 뭐 샵, 샵도 그렇고, 음. 뭐 잼, 뭐 잼, 뭐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더 많겠지만, 음. 혼성그룹이 그래서 유지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음. 그래서 갖고 왔어 음. 그러니까 옛날 사람, 옛날 그룹들도 볼수 있고, 지금 그룹들도 이게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뭐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도 있으니까. 음. 근데 혼성그룹이 왜 말이 많아? 남녀와 같이 있어요. 아, 젊은 음. 나이.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랑 사귄데 뭐, 음. 누구랑 누구랑 싸웠대. 샵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여자, 여자분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음. <웃음> 그래서, 이 갖고 온거 알려드릴게요. 남자분들부터 불러드릴게요. 이게 음.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이에요. 왜 머리가 띵 하는지 알겠고 같아 보자마자 머리가 띵 나왜 아, 뒷꼬리 땡기지? <웃음> 달라간거 맞지? 응? 아니, 아니 뭘 봐야 돼요? 잘 될지 먼저 봐주세요. 어. 네. 이 친구들이 잘 될까? 네 지금 채노라 음. 어, 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채노라? 음. 채 노래. <웃음> <웃음> 아니 방울 소리가 너무 컸나? <웃음> 어 내가 봤었을 때는 조금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뭔가 고자리에서 고자리로 갔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뭔가 반응은 있을 것 같은 거 있잖아. 응. 반응은 있을 것 같아. 근데 응. 이 사람들의 얼굴이 알려지기보다도 노래가? 어떻게 노래가 알려질 것 같은데? 노래가 응. 아. 응, 응, 응. 응. 얼굴보다도. 어떻게든 알려지는 어, 건 어, 좋은 어, 거 어, 아니야? 어떻게든 알려지면 어, 좋은데 어, 어, 사람들이 어, 있잖아 연예인이라는 건 어, 결국엔 어. 내얼굴알려지자고 하는 일이잖아. 어, 어, 근데 그거는 조금... 어, 음.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음. 근데 여기 팀이 되게 웃긴 게 음, 각자 각자들끼리 있잖아. 음. 음. 그냥 앞에서만 친한 것 같고 뒤에서는 각자 노는 거 같은 느낌이야. 음. 아, 어. 음. 잘 뭉쳐지지 않아야 돼. 음. 이 사람들끼리는. 음. 응. 안아야 좋다? 응 안아야 좋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잘 뭉쳐지지도 않고 잘 믿는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끼리 응. 이상게 뭉쳐져 있어 그냥 정말 일도 응. 묶인 사람 어 진짜 일도 묶인 사람 같아 응. 그게 아니면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응. 각자들로 봤을 때는 사주들이 다 그러해 다 그러하게 뭐냐면 그러한다는 게 뭐냐면은 끼가 있다라는 얘기야 연예인 응. 사주가 응. 응, 응, 응. 끼는 있어 응. 각자들 각자들끼리 응. 근데 뭉쳐서는 뭐가 안 나오는 느낌? 음. 그게 안타까운 느낌이 좀더 많이 들어. 그각자다는 음. 음.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게 음. 논란이 있었어요. 그 음. 여자 둘이 안, 친한, 안 친하다. 이렇게 음. 음. 음. 라이브 방송하면 둘이 한마디도 안 하더라. 음. 뭐 이, 그런 논란이 있어서 최근에는 뭐 사진도 음. 찍고 그런데요 이게 음. 일부러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음. 그거는 아무도 모르시 음. 음. 근데 어떻게 친해지지 음. 안 친해져요. 못 친해져. 응. 너무 따로따로. 따로, 따로. 오빠이잖아. 다 각자. 만약에 여기에서 이 여자 두 멤버 중에서 한 사람이 여우짓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 같아. 천상 응. 응. 그렇지 않아? 응. 음. 여기 리더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누구야? 누구예요? 몰라서. 응. 없어? 응. 모르겠어요. 응. 있긴 있겠지, 그건. 있긴 모르겠어. 있겠지. 어. 근데, 어. 근데 음.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이 사람들을 다 보잖아. 음. 그럼 각자를 봤을 때는 자기만의 매력이 오, 엄청 맞아. 확실해. 맞아. 근데 뭉쳐놓으면 아니야. 꽝이야. 그 영향력이 같이 뭔가 내가 없는 게 얘가 있고. 그래서 뭔가가, 어, 치고 뭔가 가어 치고받고, 뭔가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음. 막히는 느낌이야. 음. 근데 이 그룹들은, 이 그룹은 솔직히 나가 잘 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음음. 다 각자. 그 전에 뭔가를 쌓아두는 것 같은 느낌. 음. 나중에 내가 이거를 해서 이걸 바탕으로 나 혼자 나가서라던가 음. 어, 맞아. 내가 혼자 음. 크려면 은 내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걸 음. 위해서 지금 그냥 꾸역꾸역 하는 어. 사람들 같은 느낌이야. 그러잘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안 됐던 거고 음. 얼굴이 안 알려졌던 거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은 그거는 한 마음인 거야. 같이 뭔가 잘되고 싶은 그거 뭐야? 1이라면 음. 일 그거 딱 오로지, 그거 딱 음. 하나, 그거가 딱 같은 음. 생각인 어, 거야요 방향인 거야일로만 봤을 때는 음. 이 사람, 이 분들, 음. 네 분이 다 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음. 다 잘해요. 작사, 작고, 음. 만무, 뭐 이런 음. 것을 음. 얘네들끼리 다 만들 수 있는 음. 실력이 겸비되어 있는 거에요. 음. 음. 근데 나는 오히려 이 남자 두 분이 뭔가 더 끼가 더 많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음. 각자 활동을 했었을 때 자기 매력, 매력들이 뭐라고 그래? 뚜렷하고 음. 그게 굉장히 잘될 걸로 보인다라는 게 있어. 음. 음. 여긴 음. 춤을 잘 추는 거야? 춤을 잘 추는 건지 몸을 잘 쓰는 건지 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매튜킹? 음. 이 사람이 조금 그래 보여. 어, 조금 몸을 움직여야 될것 같은 어. 사람이야. 어. 약간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잘할 것 같은 음.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우리, 우리나라 홍성 그룹들이 음. 대부분 인기를 많이 얻어도 음. 뭐 구설이 많잖아요. 음. 그건 어쩔 수 없는 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음. 이분들도 뭔가 구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누구랑 누구랑 사귄데 아 음. 사귄다? 아니면 은 누구랑 누구랑 음. 뭐사우는데 네, 이런거는 있을거예요 근데 음. 그런게 있잖아 원래 그래서 남자아이돌 따로 여자아이돌 따로 있는거는 음.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랑 같은 팀이라서 그냥 싫은 사람도 있을거란 말이야. 그래서 음. 혼성이 말이 많은게 아닐까? 음. 음. 아 뭐라고 말하기 더편하니아 말할게 많으니까? 어. 음. 왜냐면, 여자와 남자잖아. 응. 어. 음. 끼어 맞출것도 많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애가 여기 여기 김태형이야. <웃음> <웃음> 김태형이 이 사람을 만약에 좋아해. 내가 이 사람 팬이야? 이 사람 팬인데 이 사람이 뭔가 여기 전소민 이 사람한테만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 보여. 그럼 팬들 입장에서는 질투가 나겠지. 그러면 이제 이 여자애를 까야 되잖아. 그럼 알아보지. 이 여자애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음. 그런 거에 구설은 많겠지. 근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다 따로 국밥이야. 그냥 맞아. 우리가 잘 되자. 이거가 아니라 우리가 빨리 떠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우리 각자기를 가자야. 음. 거의 맞아. 이런 느낌이 사람들이야. 맞아. 음. 음. 근데 좀 신기한 게 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이분들 음. 2017년도 7월에 음. 정식 데뷔했는데 음. 지금까지 버텼잖아요. 음. 오래된 거잖아요, 나는. 음. 뭐한 음. 5, 6년을 버틴 건데. 음. 뭐, 뭐가 어떻게... 모르는데, 음. 저도 모르,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뭐 인기는 없을, 없을 지언정 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뭔가의 힘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걸로 성공하고 싶으니까. 아, 그런 음. 노력으로 바뀌었다? 아,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근데 솔직히 여기 사람, 기대는 소속사도 <웃음> 안할것 같은데? 소사 <웃음> 기대가 약한 그룹이야. 응. 응. 뭔가 밀어주는 힘이 있기는 있지만, 제대로 잘 밀어주고 있는 느낌은 아니야. 응. 이 소속사가 응. 옛날에는 정말 잘 나갔던 DSP라는 되게 응. 큰 회사였어요. 근데 응. 거기 대표가 이제 뭐 돌아가시면서 응. 좀안 좋아졌는데, 응. 여기가 이제 우리 제세대. 제세대 응. 때는 뭐 잼도 있었고, 뭐남녀공학뭐 이런. <웃음> 어, 이런 하여튼 성그룹들의 명백을 잇는 잘 나가는 음반을 사는데 어, 지금 지금 이분들 그러면 명백을 계속 유지할 걸로 보이시나요? 유지? 예 네. 아니 쉽지 않다? 응 음. 쉽지는 않아 응 음. 얼른 얼른 각자들 커가지고 얼른 얼른 자기들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개인으로 나가야 돼응 음. 음. 여기는 희한하게 단체로 있으면 안 보여. 떨어져야지 붙어, 응. 사람들이. 근데 이게 명백을 유지하는 응.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응. 이게 2021년 6월 27일 기준으로 응. 유튜브 구독자 수가 326만 응. 그리고 총 조회수가 5, 5억 뷰래요. 응.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나름 응. 해외에서는 나름 응. 뭔가가 되는 응. 가수팀인 응. 것 같아요. 응. 근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잖아. 전혀요. 반응이 음. 전혀 없어. 응. 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냥 해외 나가서 그냥 그거 사람들로 먹고 살고 해외에서 인기가 있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다예 좋아하는 사람, 예 좋아하는 사람, 예 좋아하는 사람, 예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딱이네명 중에도 그냥 손에 꼽을만한 인기 음. 멤버가 따로 있는 것 같은 음. 느낌이야. 음. 아 해외에서도? 응. 음. 음. 그래서 각자 빨리 자기 자리를 잡아서 빨리 그냥 음. 이렇게 하라는 거지. 흩어지는 났다. 음. 음. 두분다 같은 생각이 있 거네? 응. 음. 아니 당연히 이사주로는 한국에서 뜰려면 있잖아. 음. 말을 잘하던가 음. 뭔가 자기만의 끼가 확실하게 음. 있어야 되는데 음. 근데 그런 확실한 끼, 이건 모르겠고, 음. 그냥 지금은 어떻게든 버무려져서 어울려 있으니까 하는 거고, 해외에서는 그냥 이 사람들 자체, 그냥 자체로도 그냥, 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음. 음. 뭔가 멤버들 간에 끈끈함이 있어야 되잖아. 어쨌든 간에 몇 년을 버텨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끈끈함이 연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음. 진짜 우리가 느꼈을 때, 그런 끈끈함이 없어. 오히려 이런 게 느껴지지. 약간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음. 게더 많아. 응, 음. 응. 음. 약간 질투가 많을 것 어, 같은 맞아. 사람이 하나가 있어. 서로 간에 이렇게 경쟁하는 게 조금 음, 음. 더 많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음. 그, 그래도 이번에 이제 다시 음. 새롭게 돌아왔으니까 응원 한 마디 해주세요. 얼굴이 알려지는 것보다 노래만 알려줘도 그냥 감사하구나를 생각을 하고 내가 따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끼를 만들어야. 준비해야 될것 같아. 음. 뭐 말을 음. 하는 거를 재밌게 말하는 방법을 뭐 배운다던가 뭐 자기만의 그걸 만들어야 되겠어. 음. 그러고 우리나라보다 해외 나가서 그런 거 인터뷰를 많이 한다던가 예능을 뭐 한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 네. 응. 선생님 도? 네. 네. <웃음> 오케이. 응. 응. 이하동문입니다. 네. 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네.